좋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? 헤헤헤헤헤 네. <웃음> 아. 뭐 아네 도착했어요 다행히 무사하자 무사하겠지 다행히 다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그냥 전피디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. 골프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코치해 주실 거고요. 안녕하세요. 프로님이에요. 그. 실질적으백주면서리 <웃음> 맛있겠다. 여기가 약간 피키지 식당 가는 데 아니고 진짜 찐맛집. 응. 어때요? 1일차 지금 오신 심정이? 해외 온 <웃음> 저희 일기 <1기> 때 오셨던 <웃음> 원종영님 어, 지금 우리 아까 식사하신 분들한테도 지금 어색하죠? 어차피 마시는 누구 한잔 한잔 마시는 중다 이제 파스리 그리고 연습장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저희 파스리로 갈아입었습니다. 으아, <웃음> 학교으이 색깔이 있으요 으아, <웃음> <웃음> <이렇, 나이상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괜찮다. <목소리> 여기가 이번에 새로 생긴 디럭스 룸이라고 하거든요. 와 너무 예쁘다. 저희 캣셀퍼에서 이렇게 일을 <목소리> 스고 <이렇게 목소리> 한다고 골프 에디션을 이렇게 포천해 주세요. 플레이스턴트. 그래서 면복이 이쁘고 이건 저의 프롬이 골프스루요 여기 격자선이 있잖아요. 이 격자선에 얼굴을 좀 중심으로 두면 사진이 좀 길게 나고 다리 길게 나요. 그래서 카트 이동 중인 카트에서는 꼭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. 요세 어,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. 또 퀴즈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 퀴즈 맞췄다. <웃음> <웃음> 어, <퀴즈 맞혔다. 웃음> 여기 첫일등데웃었거든요첫 진짜 일등대. <웃음> 와. 러브 러브, 음 러브 와 천일이다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2일차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조식을 먹고 그리고 이따가 점심 티업이에요 어제 이제 사람들 보니까 또1일차부터 많이 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행사에서 점심 티업으로 여유롭게 잡아주셨어요 이것도 진짜 좀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진짜 뭐예요? 치킨 내 것이 아니에요 <웃음> 저희 미래 텍스 아, 첫 번째 초보들이 하는 패턴은 거리감을 못 맞춰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변하지 않는 라이스업을 만드는 그 뭐야? 어깨 자 꼬리 넝 보디 꼬리 넝 갔어요? 고맙습니다. <웃음> 은안고 68타. 네. 오늘은 3일차입니다. 어제 저희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. 네, 여기서 점심 먹고 필드 하러 갑니다. 다 네. 근데 진짜 날씨 너무 좋지 않아 하나, 둘, 셋! 쉬어. 좋죠? 막코인데 다들 성격이 좋으시고 매너도 좋으셔서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다 이번 상리이 봅니다 진세월로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이제 다들 다시 나봐요 사람들이 진짜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 덕분에 저도 되게 재밌게 골프 여행 을 마친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허니보디이기때 뵙도록 할게요 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거나, 뭐 원하는 여행 그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What? <laughs>